시민들이 틈틈이 연습한 공연이라서요 물론 완성도도 있겠지만 완성도보다는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의 일상적인 한글 사용의 모습과 함께요 한글의 아름다운 매력과 또 가치를 느끼게 하는 공연이고요 한글자 한글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만든 세종축제의 첫 번째 시민공연 번개충사리나랏말씀의 공연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완성도보다는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도 역시 굉장히 뛰어난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시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세종시의 미래가 더욱더 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은요 9일 한글날 개막식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곁에 찾아온 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내팬 네,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장치장최민입니다 세종축제가 3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축제가 일상에 흘려온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모두가 그를 읽고 스며 문화와 예술을 우성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미래가 열리던 그때의 꿈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덮자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공유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과 뜻이 살아서 이곳 세종에서 한글 천재의 공격과 그날의 희망과 또한 세종대왕에게 물려받은성조와 영경신으로 풍요로운 세종, 풍경있는 세종을 다는 일을 잡고 고정하게 받게 돌아가십니다. 어고 쉬고, 즐기면서 미래 도시 세종의 꿈을 꾸몄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종축제 기다리셨죠? 문화, 예술, 젊음, 풍경으로 우리 곁에 3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수목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종축제가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넓어지는 축제지장더깊어지는데요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길가 맥주의 교진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세종축제가 3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축제는 행정수도로 발굴한 1시 출범 10년을 기념하고 코로나를 잘이겨낸 시민을 위로하는 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 축제를 준비해 주신 최민호 시장입 그리고 윤성진총감독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든 특별한 축제인 만큼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이 축제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해종축제에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만 때 모든 어서고서만고 제대로 된 지식으로 주셔서 다가 쉬다가 뛰다가 안 걷다가 그렇게 우리가 실신을통 대충전을 겪고 우리의 읽었고 재미있고 함께 어울리는 대중중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이신 세종 시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워로 즐겁고 행복한 세종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세종축제는 세종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과 전문가의 감동적으로 하고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는 활용한 장소가 많은데 그중 옥상정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을하늘의 탁 트인 전망망즐거 프로그램까지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종축제에서 만나요. 세종축제에서 함께 만나요. 많이 놀러 주세요 안녕. 네 축제장을 찾아주신 10분들과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